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 UAE 관련 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오늘 지수가 어, 양, 그 코스피, 코스닥이 어, 대체적으로 이제 그 동안 연초부터 상승했지만 오늘 이제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 그렇지만 또이 중에 오전장에서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이제 KC 코트렐이었죠. 이게 어, 탄소 배출권, 온실 가스 관련 주입니다. 예, 얘가 급등한 이유는 어, UAE에서, 어, 양국 간의 탄소 중립 협력을 언급하면서, 어, 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죠. KC 코트렐이. 그래서 탄소 제로, 제로 도시를 갖다가 아부다비에, 어, 이 짓고 있는, 어, UAE이기 때문에, 어, 이 관련됐던 이 KC 코트렐이 가장 그큰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KC 코트렐은 글로벌 환경 산업 기업이죠. 어 대표적으로 탄소 포집 어 그리고 이제 탈황 관련돼서 요런 어어 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는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소 뭐 화, 제철 뭐 요런 데 들어가는 그 탄소 포집 어 이런 그어 그런 시설물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가 KC 코트렐이고 오늘 그 살펴보실 그어 업종들 이 온실가스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특징을 보시면 오늘 어 상승을 했던 종목 캐시코트렐 캐시그린 얘는 이제 캐시코트렐 지주사죠 홀딩스 그리고 환솔 홈이 이건희 아, 요런 종목들 보세요 보면은 다 식총이 아주 작은 종목이죠 천억이 안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요런 종목들이 오늘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어, 상대적으로 이렇게 무거운 주식들이 조금 못 올라가고 이 가벼운 놈들 이런 아, 놈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아, 그래서 살펴보시면 KC 코트렐이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가장 그못 아, 버는 종목이죠. 마이너스 845원. 그리고 PBR은 얘들 어, 탄소 관련된 종목들 평균 PBR이 1.4배입니다. 그리고 부채를 보시면 이제 얘가 가장 높죠. KC가 아, 그만큼 이제 많은 그 부채를 이제 끌어서, 시설물을 하는 이 사업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케이시 코트렐이. 시총은 674억. 그린홀딩스 오늘 같이 이제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얘는 PBR 0.4에 695억 수준이고. 그리고 한솔홈 이건, 얘는 이제 조림 사업 쪽이죠. 얘네들이. 업종은 재지 분야고. 어, 또 요, 이, 이, 건설 관련돼서 이제 부자재 같은 이런 마루 같은 거나 뭐 이런 창호 같은 요런 업체지만 또 조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탄소 관련주죠. 어, 그 중에 한솔 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이, 주당 이익은 4원을 벌면서 퍼는 295배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는 가장 높죠, 얘가. 시가총액은 그 대신 1 0 0억이 안되는 수준이고 어, 이건이는 이제 어느정도 수익이 찍히는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에어 마찬가지로 어, 이제 어느정도 수익이 찍히고 얘는 12, 11배 수준이고 PBR 보시면 0.38 얘가 0.5 하지만 부채를 보시면 클라우드 에어가 여기있는 종목 중에 가장 낮죠. 거의 뭐 무차입 경영이죠 뭐 부채가 2%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619억 어, 이건이가 800억대 수준이고 그 외에 이제 요런 종목은 어, 오르는 척 하다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어, 조정받으면서 하락했던 이런 종목이고, PBR이 가장 낮은 놈을 보시면, 은 예, 이건이, 어, 세종 같은 게 0.38배 수준이고, 퍼는 이제 가장 많이 버는 게 유니드지만, 어, 펀, 어, 오늘 뭐 보시면, 마이너스 2%로, 어, 거의 뭐큰폭의 하락을 했죠. 에코프로 H, 얘가 2.6% 하락을 했고, 그리고 시가총액은 얘가 이제 5천억, 에코프로가 2조 8천억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탄소 관련주 차트 한번 보시면 이 KC 계속 나락이었죠. 나락이었고 연초에 이제 반등하면서 오늘 갭으로 이제 급등시켰던 KC 코트렐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지주사였죠. 오늘 이제 윗꼬리가 이제 달리면서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얘는 이 KC 코트렐 지분을 31%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솔롬데코 얘도 뭐 쌍바닥을 찍었죠 여기 천원대 에서 어, 그리고 계속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좀 윗고리를 달았고 200일 선에서 이제 닿으면서 무너졌습니다 어, 이건이 어, 얘도 뭐 오늘 윗고리를 달면서 얘나 뭐 비슷했죠 한솔, 한솔이나 한솔 어, 이건이나 뭐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클라우드 에어 얘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연이 작년부터 이제 나락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연초에는 이제 계속 이런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어, 클라우드 에어의 사업은 KJ 그린 에너지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탄소 저감용 미세 조류 기술 활용 사업 M O U를 체결한 기업입니다. 이 클라우드 에어가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어, 수소 연료 전지를 발생할 때 예, 발생할 발전할때 발생되는 C O 2를 활용을 해,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KC 그린홀딩스 예화와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 또 수소 연료 전지 어 요쪽 관련된 기업이 클라우드 에어입니다. 그리고 SGC 에너지 뭐 거의 어뭐 바닥권에서 아직 움직이고는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어 그리고 캠트로스 어 캠트로스가 질가스인 CO2를 유용한 물로 전환시키는, 어, 그, 그 과정에서 이제 폐수나 오염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캠트로스, 어, TKG 휴캠스, 어, 그리고 유니드, 얘는 뭐 많이 버는 기업이죠. 하지만 또, 어, 분사된 유니드 PT, 이, 어, 걔는 이제 좀 한동원 관련주하고 묶이면서 어, 요즘 이제 잘, 잘 움직였습니다. 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포집의 핵심 소재인 탄산칼슘 세계 시장 점유율 30%로 1위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이 이 유니드 흐름은 뭐 그다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연초에 이 8만 원대에서 어 반등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유니드